함부로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아무데서나 나서지 말고 사람들이 간청하는 일만 하라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운이 좋아 성공하더라도 요청한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함부로 나서지 말고 재능을 아껴두어라. 칭찬을 구걸하지 마라.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부끄럼 없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런 허풍선이들은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기만한다. 한편 음식 부스러기를 찾아다니는 개미처럼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의 부스러기를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역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로채려고 하다가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큰 성과를 이루었다면 굳이 그것을 뽐내지도 말고 허풍을 떨지도 마라.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공적에 대한 칭찬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라. 사람들이 영원히 자신을 칭찬하게 만들려고 자신에 대해 찬양의 글을 쓰게 하지 마라. 영웅처럼 보이기보다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공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담대한 마음보다 더 든든한 협력자는 없다. 마음이 약해지면 다른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약해지는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야 한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라. 우리가 포기하면 운명은 우리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인다. 자신을 믿지 않아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몇배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반면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줄 안다. 나아가 주위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운명의 별자리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분위기에 어울리되 품위를 지켜라. 항상 엄숙한 표정이나 화난 표정만 짓는 따분한 사람이 되지 마라. 표정관리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다. 때로는 분위기에 맞춰 편하게 어울리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벼운 언행으로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사람들은 공개석상에서 분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사생활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미움의 감정을 잘 다스려라.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성품을 알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한다. 그리고 가끔은 이러한 천박한 미움의 감정으로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화살을 겨누기도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손해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과 친하게 지낼수록 그만큼 자신이 더 돋보이고 그들을 미워할수록 자신은 더 보잘것 없어진다. 망각은 자신을 위한 약이다. 잊어야 할 것을 잊을 줄 아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과 관련된 중요한 지침이다. 우리는 가장 빨리 잊어버려야 할 일을 가장 오래 기억한다. 기억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배신해서 정작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뇌리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즐거웠던 과거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골치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은 망각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망각이라는 뛰어난 약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 불필요한 해명을 하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 한 절대로 자진해서 해명하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해명하지 마라. 그것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건강한 사람이 입원을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말 못할 병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의심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척하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 의심에 눈초리를 보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모른 척한다. 단지 자신의 행위가 정직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런 의심을 물리친다. 지나친 행복은 불행으로 이어진다.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어라. 우리의 육체는 휴식이 필요하고 정신은 열망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면 쉽게 권태와 불만에 빠지게 된다. 호기심을 일으키고 정신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미지의 세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게 된다. 행복이 다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이다. 얻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는 순간 상실의 두려움이 생겨난다. 말은 훌륭하게, 행동은 명예롭게. 우리는 훌륭한 말과 명예로운 행동에 의해서 좀더 완전한 사람이 된다. 훌륭한 말은 지성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명예로운 행동은 마음이 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둘은 모두 고결한 정신에서 비롯된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다.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다.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렵다. 명예로운 행동은 삶의 정수이고 현명한 말은 행동을 꾸며주는 장식품이다. 뛰어난 행동은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그럴듯한 말은 쉽게 잊혀진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천상에서의 모든 것이 행복이고 지옥에서의 모든 것이 슬픔이다. 천상과 지옥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행복과 슬픔 두 가지를 모두 맛본다. 우리의 삶은 무이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천상과 함께할 때만 소중하다. 따라서 세상의 변화와 무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운명은 변하게 마련이고 늘 행복한 것도 늘 불행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변화무쌍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보다 좋은 결과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 떨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항상 허풍을 떨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분쟁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낸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도 될 일을 마음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처음에는 잔뜩 겁먹었던 일이 그냥 내버려두면 하찮은 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섣불리 손을 대면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진다. 가벼운 병을 치료한다고 손을 댔다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가장 우수한 창도 창날을 손에 잡으면 베이지만 자루를 잡으면 뛰어난 무기가 된다.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많은 일도 그것의 장점만 생각하면 오히려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에나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불리한 점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물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사물이나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이들은 불운이 닥쳐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건 매우 유용하다. 지는 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들을 떠나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격언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산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조련사는 자신의 경주마가 달리다가 쓰러져 관중의 조롱을 받기 전에 그 말을 은퇴시킨다. 미인은 늙어서 추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 적절한 시기에 거울을 깨트린다. 폭넓은 인간관계에서 얻는 교훈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고 상대방의 습관과 가치관, 지식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면에서 발전하게 된다. 성격이 급하면 느긋한 사람들과 사귀고 성격이 무르면 강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러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키게 된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람의 태도이다. 상반되는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잘 유지된다. 사람은 도덕적 행위로 가치가 드러난다. 상대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는 그의 옷차림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알수 있다. 황금은 무게로 가치가 드러나고 사람은 도덕적 행위로 가치가 드러난다. 도덕적이고 품위 있게 행동하면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더욱 돋보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태연함과 침착함은 정신의 성숙을 나타낸다. 이러한 태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무관심이나 경계심이 아니라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마라. 무례한 사람, 완고한 사람, 허용심에 가득 찬 사람, 모든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하라.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매일 신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무장하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명성을 이룰 수 있다.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감춰져 있다. 트로이 전쟁 당시 오디세우스가 영리하게 경로를 바꿔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피해 다닌다. 특히 대범하고도 정중하게 이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뛰어난 기술이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절대로 경쟁하면 안 된다. 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 다투는 것과 같다.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경쟁에 나선다. 그는 수치심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를 포기한 채 온갖 무례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다. 이처럼 위험부담이 큰 사람과는 절대로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단한 번의 추문으로도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않는다. 이들은 적절한 순간에 현명하게 물러설 기회를 살피면서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경쟁에 나선다. 만약 자신이 승리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한번 잃어버린 명예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